<웃음> 근데, 어, 제가 이제 그 법무법인, 어, 우리나라 꽤 크다는 법무법인에, 뭐, 질를 했을 때, 중요한 거는, 어, 의료기기 보험, 어, 보험 등재 가부와 제조판매 허가 내지, 어, 그건 별개의 개념이다. 그래서, 어, 다른 법령, 즉 의료법에 저촉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바이오가드의 제조와 판매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. 그래서 규사가 일반인이든 의료기관이든 간에 바이오가드를 판매하는 법률상 제약이 없음을 알려드린다. 이 법인의 그 법률적 판단까지 다 2013년도에 준비는 이미 다 해놨습니다. <웃음> 일반인 판매를 잘 안하고 있었죠. 끝까지 실손보험이 결론이 날때까지는 다 미루고 있었죠. 병원에만 매달리고 있었죠. 었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가지, 이거는 극히 일부고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. 그래서 어 제가 어 박사학위를 안 따려고 하는 이유가 석사학문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써가지고 아니 솔직히 이 저희가 아까 그 4억 5천짜리 임상시험을 갖고 논문을 쓴 거거든요. 석사, 가 박사 논문을 써요. 야 박사는 박사 0개쓸거라고 이거 이도중면 그러죠. 그런데 박사 논문 이렇게 쓰지. 그런데 참 희한하죠. 이비도과에서 임상을 했는데 이비도과에서는 그논문을안 쓰고 신경정신과에서 썼죠. 어, 임상, 이비후과의 임상에 속과할까, 충분하다는 게 입증을 했어. 아, 확인을 했어. 근데, 이비후과는 수술이 목걸이에요. 음. 근데, 어, 아, 자기네들이 그걸 하는 게, 원래, 아, 안 맞죠. 음. 원래 임상을 음. 하면 바로 논문이 나오고. 근데, 탈피를 미루는 거야. 2년을 안 쓰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쓴 거고. <웃음> 또이 아깝다 이 자료가 너무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에서 신경 생리 정신 생리 이렇게 논문을 통과하죠 거기에서 결론은 그겁니다 바이바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따라서 수술 치료법을 시도하기 전에 대체 치료법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유 분과에서는. 수술 먼저 해봐야 네. 되는데, <웃음> 이게 참, 그렇죠? 네, 결국은 세상 밥그릇 싸움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. 음. 명분도 좋은데, 밥그릇이 먼저예요. 숙제학술지에도 등장했습니다. 이 데이터가 참 아까워. 어쨌든, 그런저런 여러 가지, 아, 그런 우여곡절 끝에, 결국은, 이 이노비즈 어, 대한민국 기술혁신 대전 여기에서 이제 어, 우리가 그, 이걸 넣었죠. 어, 기술혁신 사례 해가지고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 혁신적인 뭐 방법이다. 음. 해서 공무총리 표창까지 이제 봤죠 그리고, 2015년도에, 2014년까지, 5년 동안에, 9년에서 13년까지, 5년 동안에 국가에서 지원한 보건 분야의 그 연구 사례 중, 연구 지원 과제 중에서 20개를 뽑는 거예요. 최종 우수성과 20개.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, 어 보령제약, 일양약품, 안국약품, 한미약품, 한미약품, 한미약품, 한미약품, 뭐 크리스탈, 뭐 어쨌든 그런 데들이다 되는데 수명과 건강이 여기 이름 올렸다는 것은 참 기념비적인 일인데 음. 아는 사람 거의 없어. <웃음> 그리고 다이 보건의료기 때문에. 대부분 제약 뭐신약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. 의료기기 분야에서 딱두개 중에 이제 저희가 선정된 거고 이렇게까지 다 준비를 하놨는데 보험이 안 되는 바람에 어 그랬는데 결국은 아 이렇게 어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<웃음> 역사를 일어나라고 하는 신의 계시가 아니었나? <웃음>